구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검수랑은 인연이 있는 편인데 샹크스랑 인연이 없어. 어, 그거는 유튜브에서 하비 채널 샹크스만 검색해도 이게 좀 나와. 어, 그래서 형이 요즘은 사실은 뭐 쿠잔 뽑기도 그렇고 뭐 불사보도 그렇고 뽑기운이 좀 좋기 때문에 한번 드디어 나랑 신샹크스랑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어? 우리 함께 다이아를 탕진하며 뭐 느낌을 한번 보, 보자고 알겠지? 지금부터 신상 잡고 콜 오브 듀티에서 여왕이 잡고 자신상 잡으러 갑니다 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요게 나은 것 같아서 요걸로 출발합니다 1회차 여러분 레츠 겟잇 합니다 자 하비형 신상안 쓴다에 손목 걸어요 08이가 손목 걸면은 다 나한테 좋게 풀리기 때문에 082의 손목받고 갑니다 출발 어허이 하나씩 봅니다 야그 확률 야그 확률 필요없어 어차피 안나오는거는 안나와 야 내가 그래서 2%나 0.2%나 그게 걸그 그거야 어차피 안줄거거든 딱 보니까 이거 1회차 날렸어 오오오오 아..씨.. 아..씨.. 니코.. 니코 로빈 주... 로빈 주앙시겠다 자.. 저는, 개, 저는 계속 갑니다.. 자 로빈 주앙 받고 갑니다.. 아, 이래, 이래서 잘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어, 로빈짱, 로빈짱이랑 아주 그냥 네, 인연이 많습니다. 자, 콜라만 아주 오지밖에 생겼죠. 자, 자 글로벌 3천만 다운로드 기념 티켓 하나 받았어요. 자, 바로 2 회차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봐봐 비교 한번 해보자. 너네들 사실 얘기하잖아, 이게 더 확률이 높다고. 아 이거 등장확률 보다 잖 7%나온다 요거 요거 0.2%잖아 어? 어차피 어 안주는건 똑같다는거야 어차피 안주는거 어? 내가 어차피 안주는건 똑같아 왜냐면 예전에 이거 해가지고 진짜 오지게 날렸거든 이거 해서 차라리 이걸로 해서 스텝업으로 가는게 낫지 자 2회차 갑니다 아 금길 안타네 야 확률 안나.. 너네들 오늘 신상으로 날린 애들 엄청 많잖아 내가 알고 있다고 다신상으로 지금 막 몇개 날렸다 뭐 여왕이 천개 날렸다 오백개 날렸다 막 이러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업으로 가서 어.. 조금 확률이 낮더라도 어느정도 확정적인 느낌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두 바퀴를 돌리겠어요 제가 기필코 신상을 뽑아서 여왕이가 배가 무지하게 아프도록 각을 세웁니다. 내가 여왕이도 그랬지? 500개만 쓰라고. 아, 이거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신상은 두개만 떴으면 좋겠다. 아, 이거 안 나올, 안 나올 각이야. 아. 아. 아, 아. 자, 바로 사. 자, 바로 3회차 갑니다, 3회차. 자, 3회차 갑니다. 내가 진짜 신상 명함이라도 파서 0 8이손목 진짜 내가 받는다, 진짜. 자, 토니토니 쇼파 자, 조니아 요구삭띠. 자, 크로크로, 캡틴. 토니 토니 초파 이건 초파각인데 이거 홀리데이 초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랑키 랑키 뿌랑키 비다 비다 알비다 토니 토니 초파 아좀 줘라 아 진짜 오지게 안 주네 아 슬슬 쫄린다 이거 아 아..정말.. 웃기싫으면아이 또..아.. 자 4회차 무료 있습니다. 자 4회차 또 바로 갑니다. 어 금길좀 타라.. 금길 엄청 많다네 와..진짜.. 와..이거는 아예 그냥 계정 자체를 신상이랑 어긋나게 해놓은건가? 이건 진짜.. 계속 그냥 로빈하고 초파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사성의 니코로빈 하나 떴어. 콜라만 진짜 오지게 나오겠는데.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야 진짜 안줄 거야? 아 진짜 안줄 거야? 아야 이거 또. 야아야 구키드는 아. 야, 뭐냐 구키드는 아 답이 없네 진짜 구키드 <웃음> <굿> 장식야야올리지마 <웃음> 진짜 얘들아 야올리지마아 아, 나이 셌네아 야, 쿠키드랑로빈 나왔어 오빠, 저같가길게 <웃음>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제정신이냐 진짜. 야, 진 바로. 요짜 야, 바로. 진짜. 열열개열개그래 진짜. 야, 아 나중에 했요 나중에 아 맞다 성화가 금손이었지 내가 금손이 아니었지 아 그때 성화때문에 쿠션 나온거지 아 나때문에 쿠션 나온게 아니었지 아 씨, 순간 아... 아니야 아 얘들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자 계속 갑니다 쉴 틈이 없어요. 하비 형 신상 뽑으면 슬램덩크 계정 삭제함. 그래, 너안 그래도 계정 다른, 도, 다른 동아리여서 보기 싫었는데, 아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어떻게 130개에서 신상 나왔다고 하는 애들은 뭐야? 아, 정말... 아, 나와라,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초파, 그만 나와라, 씨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되도록이는 금이 나와라 뚝딱 아 금나와라 뚝딱 아 계속 가요 어 하비야 오신 심상 나는 사이버 갑니다 좋아 사이버가 받아요 자 사이버가 받고 쌍우니 슬램 너크 계정 받고 자 공팔이 손목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걷는 것들 잘 받고 갈게요. 옛날에 이렇게 하고 와포로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믿을만 하지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출발해볼게요. 가요, 가요. 가요, 신상 받으러 가요. 신상 받으러 가요. 명함이, 명함이라도 파요. 파왕샹크스 받으러 가요. 선생님. 아..씨 아볼 살인없이 오! 뜨면 하비형한테 닌텐도 스위치 택배로 보낸다 짜오니 개꿀 짜오니 박제 아 기자로 저랑 같은 길맞네요 아이씨 망했다 여왕이랑 같은 길인가 봐아 망띠인데? 아씨아 아, 오오오오 제발 아 크로이게 아싫어이 아니 이럴거면 흰수염 각성이라도 시키던지 아 이럴거면 흰수염 야 각성 시키라고 야 이럴거면 흰수형 각성시키라고 아... 시룡이게 오성이니 시룡이게 오성 같은데요 시룡이게 성이네요오성 아...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비 채널 260개 탕진띠, 탕진띠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코비코비. 옛날에 꼬비꼬비라는, 라떼는 말이야, 꼬비꼬비라는 도깨비 만화가 있었지. 도깨비 하면 지금은 카이도운데 말이지. 아유. 느낌이 좋지 않아요? 짱훈니가 닌텐도 스위치 보여준다 그랬어. 신상 뜨면. 짱운이 닌텐도 스위치 내가 받아야되는데 여기선 안될거같아느느이이좋좋아 아, 씨아 아, 진짜 짜증나 아 날렸어 아 260개 썼어 씨. 오!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쿠로 오비. 아, 보건 도대체 몇 개야, 보건 버기 버기. 아, 느낌이 좋아. 아. 야, 이거 구모코다일 아니냐? <웃음> 구로코다일 아니냐? 구로코다일? 아, 진짜 환장하네, 진짜. 아, 찌. 징베 오야봉 나왔다. 징베, 오베오야아 아, 진짜 환장띠, 진짜. 아아아 아... 씨... 아, 얼굴 뜨거워졌어 하... 야 이거 싱크로 커다일도 아니고 야 구로 커다일 무럭하나 있어 개극아 캐... 신에게는 아직 117발이 있어.